수리 심리하고, 심리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심리라는 게 뭘까? 시, 우리 심리 하면서 심리이 뭘까? 여기서 콱 막히면 우리는 어떻게 답하노? 가 뒤가 앞 뒤에 거기다 앞에가 톱아 임금왕자가 붙어야지 이거지. 예. 자 그럼 뭐마음의이거 뭘까? 이치. 그럼 뭐 마음의 이치라는 것은 이게 뭔가 논리가 있겠지. 예. 마음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하는 방법이 심이라. 마음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그럼 마음이 뭘까? 이게 또 중요한 거죠. 그지 자. 마음이 이치라고 하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이런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 는 알아야 될거 마음이라는 자 요즘 뭐 절에 가게 되면 스님은 마음을 피워라 이런다, 그제 그런데 그스님인데 마음이 뭐요 무릎 붐도 어쩌고니차 찾는 거웃기도 설레 좀하지요 마음이 무슨 그이 그니까? 마음이 어디 들었을까? 이안 들어 있는 맞나? <웃음> 마음이 요한이 들었나? 마음은 요한이 안 들어 있나? 마음은 이한이 안 들어 있지. 자 인간의 본성은 이 두뇌 속에. 두뇌 속에는 우리가 이 마음이 우리가 그 두뇌 속에 있다가 하면 안 돼. 두뇌가 작용을 해서 이 사람이 움직이는 행동과 간섭과 습관이 마음이라는 거다. 그럼, 선생님, 그것도 아니고, 뭐, 앉아갖고, 마음을 비 빌어, 뭘우는 자, 예를 들갖고 저래갖고, 마음이 아프고 나면, 뭐. 여러분들이 일 말라고 하는, 마음이 아프고, 안 아프지. 말라고 살라면, 는 집, 저, 이사인데 좋은 데 가보고, 말아보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죠 욕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수 없어. 공부할 욕심이 없는데, 공부가 되겠나? 엄마가 마음이 아프고, 자식 나라는 거다 애필이쁘고, 저 철에 가갖고 밤새 도록 간세포 삶하면 되겠나? 그래서 그래도 큰일. 우리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 정말로 이거 황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이 어디서 노는지도 모르고 마음 타령하는 게 마음 타령하는 사람치고 여기 저 없다 사꾸라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솔직히 말해서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마음이 여기 있을까? 요 안에는, 안에는 뭐가 있나요? 안에는 허파 있고 그제심리이고 그런 니까 <웃음> 머리에 있다? 머리가 뭐가 있을까? 머리는 기억력하고 그것 밖에 없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라는 정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여러분 정말로 안된다 심리고 뭐 지랄지고 뭐밤소에 없다 마음 타령하는 사람 치고 올바른 사람 하나도 없다 정말로 마음 지고 지 마음도 모르는데 지 마음비 아프고 올바르도 아닌 것 같고 어, 가르치지 말아야지, 그제? 조용히 어디 가서, 뭐, 산에 가서, 저 혼자 있으면 마음 편지. 금 그리고 예를 들어 봐봐. 장기 안 가본 사람이 심리 상담하겠나? 시집 안간 사람이 심리 상담하겠나? 애도 안 나간 사람이 심리 상담하겠나? 다 해봐야 돼. 그죠? 모든 걸다 해봐야 상담을 할거 아니야. 애를 워봐야 애가 어떤 것인지 알고, 결혼을 해봐야 남편이 무슨 것인지 알고. 이다 알아야 되지. 뭐,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지금뭐 앉아갖고 뭐 머리만 깎았다 해갖고 될 일이 아니잖아. 마음 타령하는 거는 정말로 지금까지 온 사람들 중에서 마음 타령하는 시고 정상적인 사람이 정말로 없다. 올바른 사람은 정말로 하나도 없다. 네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마찬가지다. 마음이 어디서 있는지도 모르면서 마음 피하라 마음 뭘 피하라고 마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뭘피 우리 주머니 안에 들고 다닐까 그러면 주머니 안에 이겨나으면막 갖다 피우면 되지 <웃음> 그러면 이 마음이 어디서 작용을 한다 다 그지? 어떤 작용 그지? 그러면 이렇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작용은 어디서 놓을까? 이어서 놓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 두뇌다 그러면 두뇌가 이렇게 작용하는게 아니라 두뇌 속에 있는 무엇이 작용할까? 여러분의 심리를 하면 두뇌 속에 있는 무엇이 작용할까? 뭐가? 저번에 답 안한다. 그러니까 우리 심리고 뭐고 전부 다그 엉터리 학문 지금 학교고 뭐고 전부 다 엉터리야 뭐. 우리 뭐지집 응? 내면 심리 자, 인간은 두뇌 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어. 이것이 어떻게 작용을 하여, 그치? 이것이 작용을 하여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질 때 이것이 바로 심리라는 거다. 그러면 두뇌의 작용에 따라서 뭔가 변화, 환경, 석건, 응, 어? 의지, 이런 것에 의해서 이것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그것이 마음이 라는 게다 마음이 아니라 세포가 있어 갖고 이 세포 하나에 전부 다뭐 있다 말 봤지? 세포 하나에 전부 다 마음이 있다 계속 나버리는 이게 뭐 세포 는 무엇이 뭐 마음이 있다 이 말이고 마음이라는 것은 어디 있어 두뇌가 있어야만이 된다 했다. 그죠 이 세포에 두뇌가 있나 그럼 그것도 스르지 그래갖고, 전국에 얼마나, 여러 수십 개, 뭐, 하, 마음 편하라는 거, 이 체리 나눠고 이제 한배들 갖다 끌어 모아갖고 난리 지고 있다, 이말이. 이 말이야. 이 셰프에 무슨 마음이 있노? 그러면 두뇌가 바로 작동할까? 이걸 알아야 돼. 두뇌라는 것은, 우리 컴퓨터에서 보면 컴퓨터 세상이나, 인간 세상이나, 이 사회 세상이나, 전부 다 똑같은 거야. 안? 그죠? 자연의 이치라는 것은, 똑같은 형태로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거죠 이 컴퓨터도 어떻게 인간의이 두뇌에서 이 심리적인 착용에 의해서 이 컴퓨터를 인관화 시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컴퓨터다 그러면 인간의 두뇌는 컴퓨터에 비하기면 어디 해당 될까 응? 아지 이거는 메모리야 메모리 이것이 우리가, 응, 어? 롬이라는 거다, 롬. 그죠? 이 두뇌는,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롬이라는 것이 뭘까? 롬하고 렘하고 두 개가 있다, 그죠? 롬은 뭐고, 렘이 뭘까? 롬과 렘은, 이거는 우리가 기계, 인간의 이 작동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프로그램이다 그제 그런데 램은 지웠다 우리 기억을 지웠다 내것다 하는 거야 그럼 우리 인간이 만드는 기계는 우리가 똑같은 거야 그 현실이 다르다고 생각하게 되면 천만이 이 말이야 그러면 인간은 이 마음이라는 것은 두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세포에 뭐, 뭐, 뭐 여러 수십 조개가 세포가 있는데, 여기에 마음이 들었다. 웃기고서 좀 하지 마라. 그건 완전히 뭐, 정말로 이거 과학을 공부를 안한 황당한 소리다, 이말이에요 그게 뭐 말이 되는, 아니 무슨 마음이 들어있네 여기.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마음의 정치를 우리 아래 심리를 할까요? 그죠? 자, 그러면 랭과 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이 CPU라고 생각하면 된다. 응? 기본적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태어날 때 우리는 이 두뇌가 돌아갈 수 있는 그거다. 그지 이것을 우리는 돌아가게 만드는 CPU는 뭘까? 이거는 기억력이고. 이것이 우리는 신경이라는 것이다. 인간에게. 이 롬과 신경, 이게, 이게 이제 링크지 링크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이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음이다. 마음속에는 복잡한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야, 아그럼면 롬은 뭘까, 롬? 렘은. 렘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익히고, 배우고, 알고, 모든 지식과 여기에. 모든 지식과 습관과, 어, 간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있는 램이나 마찬가지로 인간이. 이해되시죠? 그렇게 두뇌는 이 작동하는 기계일 뿐이다, 이 말이야. 십, 우리 메인 본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이것은 기계를 돌리는데, 이것을 돌리는 거야. 내가 어떤 지식을 갖고, 어떻게 요 작용을 해서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가. 이것이 실질적으로 인간이 하는, 이것이 우리는 심리 요소라는, 게 요소. 이것이 심리.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잖아. 태어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지 먹는 거 배우고. 이제 엄마하고 우리가 젖을 먹게 되면 젖을 먹는 것도 배우고 밥 먹는 것도 배우고 우유 먹는 것도 배우고 소리도 듣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우리는 심리가 아니라 여기에 이것은 심리를 작용시키는 요소라는 거다. 요소. 심리를 작용시키는 요소. 그렇게 우리는 무엇이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거야. 그지? 익히고 배우고 책으로 보기도 하고 우리는 사람의 들어도 하고 교육으로서도 통해서 하고 이런 것을 많이 배우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요소를 하게 되면 이것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중요한 거야 지금 처음에는 복잡하지 이론은 복잡할 수밖에 없다 이 심리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겠나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 밖에서 하는 거 정말로 100% 사고라도 안해. 솔직히 말해서 조금 있으면 여러분 더잘 알겠지만 지금 심리학 공부한 거막장 도루미기도 주고 젊을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봐봐 자 그러면 이런 습관과 간섭이라든 이런 것이 우리 이 두뇌 램에 기억이 되어있죠. 어떻게 기억되어 있을까? 이것도 중요하다 우리 두뇌 속에는 어떻게 기억이 되어 있을까? 여기에 기될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거예요 우리는 폴드가 있다면 메모리에 폴드가 있다면 이 폴드가 큰게 있어 이? 이 폴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사람이나 사람이 만드는 컴퓨터나 이사연나 똑같은 거야 이? 그것이 자연의 이치잖아 그죠 진리고 이것이 다른건안되는거야 우리는 똑같은 지구상에 있기 때문에 자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나 강아지가 살아가는 모습이나, 호랑이가 살아가는, 모습이나 이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것은 똑같은 방법이야. 그러나 그래, 인간은 두뇌가 있어서 두뇌적으로 가는 것이고, 누구말따나 어떻게, 육식성은 어떻게? 사냥을 해갖고 가는 것이고, 초식성은 어떻게? 허허 벌판에 많은 먹을거리가 있는데 찾아다니면서 가는 거야, 아니, 사는 거야. 방법이 고차의 방법밖에 없어. 그러면 심리를 작용하는 이 구성 요소를 하는 이큰 폴더를 한번 보자 이 폴더에는 우리가 어떻게 몇 개가 있겠나 이 폴더다 <웃음> <찍었습니다. 웃음> 자이 폴더는 정식적인 폴더 세개와 비정식적인 폴더 한개가네개가 있다는 거다 정말 여러분들은 진짜 신비해 정말로 과학적인 학문을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에 세상에 단한 개뿐인 거고 여러분들 최초로 여러분들이 배운다는 거다. 여기서 틀린 것이 있으면 어느 누구가 도전해라는 거다. 나를 물고 늘어지라는 거다. 공개적으로. 내가 틀린 거 있으면 나는 당연히 수중을 해야 되고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도 해야 되고 그제 저거가 잘못됐으면 저거 맞춘다. 보따라 사고 집에 가든지 내가 하는 주장이 그거든. 그렇게 심리학 그 전부 다 붙어봐라 이런 거죠. 교수들 다 붙어봐라는 거죠. 내가 참 간지도 크다 그제 <웃음> 자, 그래서 이런 지식들이 폴드에 우리 들어갔대. 그 인간의 두뇌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이것이 습관화되고 기억이 돼 갖고 남아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뭐 겐도 치다 했는데 이 겐도가 맞는 거야. 자 우리는 나중에 이것을 아주 안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배우게 되면 세 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이것이 천지조화로인데우리 구성요소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는 한 개는 보너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쓰레기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의 구성요소는 쓰레기 하나와 엉뚱한 게 하나가 들어있어. 자 그래서 심리의 구성요소에는 우리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두뇌를 작용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 이것이 바로 의식이라는 거다. 우리가 이것이 자꾸 배우면서 익히고 가는 것이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거야. 아니? 그런데 여러분들은 학술적으로 보게 되면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무조건 반사 이런 거 있지? 인간이 태어나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 이 두뇌의 특성에는 이것이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을게 있어요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사람이 생각을 담지 않고 자동적으로 반응을 하는 이런 의식이 있어요 이것이 무의식이에요 자 그러면 무의식, 의식과 무의식은 차이는 뭘까 의식은 내가 인간이 아는 그런 이런 데이터들이고 무의식은 인간은 모르지만은 나도 모르게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애매하게 한게 남은 게 있어. 잠재의 응. 인간이 인지를 못하지만은 내 머릿속에는 남아있는 의식이 있어. 이것이 바로 잠재의식이란 이것이 바로 잠재의식이야.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는 이런 지식이나 습관, 간섭으로 인해서 우리는 장애 라든지 아주 심리 장애 결함 질병 이런 것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잠재의식이야 잠재의식으로 자 그러면 우리는또한개 남아 있는 것이 있어 이것이 뭘까 이건 구성요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 그지 그럼 인간에는 이 cpu 는누구말다는이이시 메모리 속에는 세 가지가 구성되어 있는데 엉뚱한 게 이게 다른 하드디스크가 하나 들어있어 메모리 장치가 이것이 뭘까 자기의 의지가 아닌 거, 자기가 아니다 이런 것들 이것이 불의식이라는 것이다 사람의 의식이 아닌, 사람이 의식이 아닌 것들이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신 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연감만 되어 있는 것이지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해보자 자 잠재의식 잠재의식을 우리랑 갖고 있다고 그러자 이것이 잠재의식을 작용하는 데는 어떻게 사람들이 우울증을 생긴다 그 다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 위험, 위험성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느낀다. 이런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을 우리는 경험에 의해서, 이거는 많은 경험도 포함되겠지, 그제? 이런 경험에 의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재, 지금은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는 몰라. 지금 자살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전부 다 자살의 동기는 뭐고, 병명은 우울증이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고 애기가 어른이 우울증이 걸렸다. 남자만 보면 완전 공법증이 저기 있다. 왜 그럴까? 이거죠, 그죠? 시집 못간 사람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남자만 공법증이 저기 있으니까. 어떻게 시집 가겠니? 근데 이것을 탁 해보게 되게 되면 나중에 결혼을, 자기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엄마를 막 패고 막 난리 공포 분위기에 살게 되게 되면 이 아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성장해오면서 어떻게 되겠노? 남자에 대한 공포심이 팍 찌르겠지. 이것이 나도 모르겠 지금은 뭐 내용은 뭔지 모르게 표출을 하지만은 이것이 잠재적으로 머릿속에 기억을 다 하고 있는 거야. 이것이 표출돼갖고 지금 심리작용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렇겠죠. 의식은 어떻게 해? 내가 배우고 인지하고 있는 상태야. 이것은 내가 환경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런 것이고. 무의식은 우리는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행동으로 옮기는 거야 변화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 불의식이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모르고 이건 마음이고 심리이고 뭐 자꾸 따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렇죠 그럼 이것을 다 봐야 되나 그러면 이 잠재의식이 잘못됐으면 어떻게해 꺼집어내야만 치료가 되는 거예그죠 자, 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앞으로 심리치료, 심리힐링 이렇게 심리치료 방법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되는데 이런 걸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의 잠재의식이 뭔지도 꺼집어내야 돼. 잘못된 사람은 꺼집어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인마요. 그거는 맞춰갖고 맞췄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우리는 치료를 해야 돼. 그죠? 그럼 이 잠재의식을 바꿔야 돼 그럼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잠재의식을 끄집어내서 이것을 교체해야 돼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 아이는 이런 감으로 밀감으로 인해서 내가 잠재의식이 잘못됐다고 가정하게 되면 이거 사과갖꼭 교체 되겠나 밀감으로 교체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문, 엄마 아버지의 문제로 내가 심리적 압박을 통해서 내가 지금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걸렸다고 하게 되면 이것이 엄마 아버지에서 끄집어내게 되면 엄마가 막 했던 사업을 했던 막 치고받고 했던 문제 문제가 생기겠죠. 이안 좋은 기억들이 내 인데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을 찾아냈다고 하게 되면 이것을 교체를 해야 돼요. 어떻게? 엄마 아버지가 뭐. 하지? 가장 행복했던 기억으로 교체를 하는 거야 이것이 어식 교체다 이것이 두뇌상에서 이것을 교체를 해야만 올바른 치료 자 예를 들어 갖고 병이 걸렸으면 병명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병명을 찾는데 우리는 치료를 해야 되면 어떻게 치료할까 만일 바이러스가 침투했다고 하자 병명까지는 찾아서 그럼 바이러스를 갖고 어떻게 해? 치료는 어떻게 하게 현재 우리 역으로 항생 갖고 죽이든지 아니면 내가 몸에서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든지 둘 중에 한개밖에 없잖아 그러면 우리는 잠재식을 이것을 끄집어냈으면 자기가 스스로 치료하는 방법 수진과 트레이닝으로 우리가 힐링으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이것을 바로 끄집어내서 교체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은 다른 특수한 교육이라든지 훈련을 해갖고 계속 극복해. 지금은 그런 극복하는 프로그램은 많아요. 그지? 그렇지만 이것은 교체를 해야만이 낫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훈련에 자꾸 적응을 하고 할수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지? 누구 말 때나 문제가 생기고 열심히 달리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 정상적인 몸은 달리기 할수 있잖아. 그럼 만일 다리가 아프다고 어쩌겠나 달리기 못하잖아. 그럴 때는 모중을 뭐 해갖고 교치든지 고쳐야 된다 그쵸 그런 좀 있으면 알겠고 자 이런 것들이 우리는 작용에 의해서 이런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우리는 일신이니다이 세포 속에 마음이 있고 뭐 마음을 배워라 이거 완전히 허설이야 내가 그런 뭐 선임이고 뭐고 다 붙어라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하자는 거다 어제 거짓말 하고 세포에 무슨 마음이 있 그렇죠 <웃음> 그러면 이것을 한번 보자. 이건 이거다, 그치? 우리는 술이 심리를 배우는 것이지. 그쵸? 그럼 이 숫자는 뭘까?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단자 내가 다안쓸 거지만은, 이 숫자 하나만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술이라는 심리학을 하기 때문에, 숫자. 이 숫자가 무슨 숫자일까? 와, 숫자, 숫자, 셀 숫자지. 셀 수, 셀 수. 그치? 근데 사람은 요것밖에 모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요것밖에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것을 더, 우리는 수리를 하기 때문에 이 수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죠? 자, 이 숫자의, 이 숫자의 사전에 보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꼭 찾아도 마찬가지다. 자, 첫 번째 숫자는 우리는 셀, 수, 숫자, 수다. 그죠? 그렇게 우리는, 이거는 숫자다. 숫자. 그죠? 그러면 숫자의 이치로서 푸는 십니다. 그죠? 그런데 말 속에 우리가 이런 거가 단순하게 이 주소서 풀면 많아 아픈 거 알면 많아 치료를 해야지 그죠? 우린 치료가 중요한 것이지 아픈 거 아는 거그거 하나도 중요한 게없단 말이야,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수이 뜻은 무슨 뜻이 있이랬을까두 번째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뭐가 그응그 어? 휴대폰 딱두 갖고 딱 하게 되면 쫙놓온다이 말이야, 두 번째는. 우리는 그거 한 개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 난장판이다. 응? 우리는 다 알아야 돼. 두 번째는 이 숫자는 운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숫자 안에는 운명이 들어있다. 여기는 또 목숨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술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 목숨을 구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술이를 했고 숫자로 푸는 심리, 이게 아니라 우리는 심리를 심리를 심리를 통해서 목숨을 구해내는 방법이다. 자세 번째 숫자는 또 뭐가 있을까? 말서는 그다음 맞겠나? 숫자는 풀이 하는 거다 풀이. 이 풀이와 해다. 자 술이 라는 것은 어떻게? 이것의 이치를 심리의 이치를 우리가 풀어, 풀어나가는 방법 해를 풀어내는 방법이다 이것이 사전에 그대로 있다 인풀이 해법 자그 다음에 이 숫자는 우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나 신수하는 거요 신수에는 숫자가 무슨 숫자가까 목숨 숫자가까 운명 숫자가까 저렇게 놓으면 안된다 했대. 이것이 바로 요 숫자라는거다. 신수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돼있는 거야. 자이 숫자를 보게 되게 되면 게되 앞에 거는 몸이다. 신체 몸이니까 그러면 숫자 숫자를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됐나? 몸수? 이 말이 안되겠지? 근데 신수, 한의 신수, 여러분들 올해 신수 응? 한의 신수 하는 건 조신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몸 숫자이라면 이건 안되겠죠 그럼 이 뜻은 무엇일까? 몸을 어떻게 이것이 몸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몸을 지키는 방법 이것이 바로 비법이라는 거다 비법 비법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심리를 어떻게 풀어나가는 비법이 간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우리 숫자를 쓰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다섯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 많이 쓰는 거다잉. 우리는 비법은 아프고 이럴 때 풀어나가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안 아플 때는 어떨까? 막아가는 방법이다. 그죠? 이것이 바로 방책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있는 숫자는 이런 개념의 뜻을 모두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를 어떻게... 심리는 숫자로 풀고 심리는 우리는 목숨을 푸는 것이고 심리 가지고 이것을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우리는 고치는 방법이 있고 아픈 것이 있으면 이것을 막는 방법이 이것을 몽땅 다한목에 푸는 거야 동물증이 누구말든 이거 많은 금 있는데 요것이 전부 다라가면안 돼서 우리는 모든 걸다 풀어야 되는 거야 고장 났으면 고치는 것이고, 그지? 안 풀리면 푸는 것이고. 앞에 이상한 게 오면 어떻해 우리 방어 운전 많이 하잖아, 그지? 내가 운전만 잘할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이 치고 들어오면 내가 써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방책이라는 거야. 그럼 심리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수리와 이런 심리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간단하게 우리는 이 숫자로 푼다는 거, 이 숫자로 해놨잖아요. 그죠? 숫자풀이법에 의해서 풀이 나간다. 정말로 그럴까? 이게 이제 문제다. 그죠? 정말로 그럴까? 이 숫자 그거 갖고 어떻게 푸느냐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정말로 숫자로 우리가 푸는 정말로 풀릴 것인가 안 풀릴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에 우리가 심리학과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이거와 우리또 통떨어져 있어도, 그것도 문제다, 그지? 누구 말때 한쪽에는 뭐 호주가 있는데 뭐 영국 이야기 했었고, 그지? 미국가 있는데 일본 이야기 했었고, 이러면 곤란하니까. 이 심리를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거, 기존에 하는 거, 이것이 또 접목이 또 돼야 되는, 그지? 맹정 몸두술 해보뭐 그럼 내가 뭐 이상한 사람 됐거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반을 가지고, 나중에는 상시하게 다 연계성을 다 배우겠지만, 이런 기반을 가지고 우리는 푼다는 것만 머릿속에 이제 짱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리에서 중요한 것은 이 잠재의식이다. 잠재의식이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습관과 간섭이라는 것이다. 지식, 습관, 간섭, 이런 거, 경험,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는 어떻게? 환경과 여건이다. 컴퓨터는 우리는 컴퓨터는 어떻게 해요? 전기를 줘갖고 사람이 조작해갖고 이렇 움직이게 되잖아. 그제? 자, 기억내고 찾아갖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은 어떻게 해? 환경이 딱 바뀌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갖고 내가 행동으로 딱 옮기게 되는 거죠. 어, 이 집에 가기 싫다 하면 내가 안 들어가는 거야. 아까도 있잖아. 아, 가다가 길이 막 계시니까. 야, 저는 끝까지 가갖고 따라가려고 하겠지. 그러면 내가 아침에 올 거라, 이 말이야. 안 되겠다. 우리 거꾸로 돌아갔다가 다시. 요것이 바로 우리가 심리 작용인 거까 그렇지? 그럼 우리는 이런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야. 심리도 계속 바뀌. 어 그럼 심리도 바뀌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바뀌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고약한 학문들을 인간을 푼다는 것은 정말로 고약한 학문이 야 너무너무 복잡하고 요것을 우리는 다 풀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심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거는 심리 요소일 뿐이고, 심리의 구성을 한번 보자고요. 심리, 심리의 구성을 우리는 한번 보자고요, 그지 자, 그러면 심리의 구성을 알아야, 심리의 구성을 우리는 알아야, 심리에는 뭐가 있나? 모르겠다, 심리는 심리일 뿐이다. 우리는 찾는 그 방법만 다를 뿐이다. 래가지고 지금 하는 거지. 그래 보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너무 기니까 잠깐만 자르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